네 안녕하십니까 플루토스 콩콩 입니다 오늘은 리플 리플 원화 차트 업비트 코빗이죠 코빗 원화 차트를 한번 살펴볼 건데 지금은 어, 리플에서 좀큰 변동성이 예상이 되는 그러한 시점이어서 조금 주의를 해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어, 차트 분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 한 일주일 정도 계속 강조를 하는 가격대인 350원 어, 결국 350원을 넘지 못하면서 조금 위기를 맞고 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350원의 중요성을 이따가 좀 자세하게 분석하면서 말씀 다시 드릴 건데 지금은 어, 수렴채널로 조금 그려놓은 그림이 있어요 수렴채널을 그려놓은 그림에서 일단 은 수렴채널 하단을 이탈한 다음에 리테스트를 받고 어, 지금은 350원 선에서 머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주요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선들에서 이탈한 다음에 리테스트를 받는다는 것은 추가적인 하락에 조금 더 어. 무게를 둘수 있는 그러한 어, 해석입니다 그래서 <웃음> 이제 350원에서 가격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은 수렴 채널 이탈 후에 어, 저항 리테스트 그리고 다시 한번 밑으로 떨굴 가능성도 어, 없지 않다는 것 어, 우려를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 340원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데 이후에 350원을 넘지 못하고 다시 340원에 닿게 된다고 하면은 음, 여기서 다시 한번 말아 올릴 가능성도 340원에서 다시 한번 말아 올릴 가능성도 어, 있지만 이후에 다시 한번 350원을 넘지 못하면 은 이제 320원 어, 320원까지도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조금은 걱정이, 어, 걱정을 이걱정 해야 될것 같아요 어, 일목균형표로도 한번 보겠습니다 <웃음> 자, 12시간봉 차트인데 12시간봉 차트에서 여기 보시는 빨간색 선 파란색 선이 있습니다 빨간색 선은 26일 동안에 중심값, 중간값, 기준선이죠 기준선 그리고 파란색 선은 9일 동안의 중간값, 전환선 이두 가지 선이 지금은 호전을 만들었습니다 호전은 단기입형과 장기입형선의 골든크로스라고 보면 되는데 지금은 아주 미묘하게나마 호전을 만든 상황입니다 호전을 만들었지만 호전을 만든 이 괴선들이 아직은 이 가격 위에 위치하면서 이제 앞으로 저항을 어, 다시 한번 저항으로서 작용을 할 것이라는 걸 조금은 예측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탈 후의 리테스트 음, 요 한점이 조금은 유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 후행스펜 현재 가격대 종가 기준 선을 26개봉 뒤로 옮겨 놓은 선이 바로 20 어, 후행스펜입니다 후행스펜은 26이라는 일목 기본 수치를 아주 중요한 어, 절대적인 수치에서 그 가격 기간 동안에 그 가격 비교를 나타내는 건데 어, 선을 단순히 26개봉 뒤로 배치함으로써 이렇게 한눈에 어, 현재 가격과 그리고 당시 26개봉 뒤에 당시 가격과 어, 가격의 어떤 강도를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후행스팬이 여기 강한 음봉 은봉, 강한 음봉에 저항을 받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350원 선이에요 그래서 일목계은형표에서도 마찬가지로 350원선의 저항이 상당히 강력하다. 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웃음> 350원선을 넘게 되면 은 바로 위에 다시 360원선 360원선의 어, 저항을 다시 한번 시도를 하게 되는데 지금 360원선 보다는 아주 약간 위로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360원선의 위는 이제 기존의 수렴 채널 어, 수렴 채널이 어, 360원선까지 이렇게 수렴의 수렴 채널의 끝지점을 이렇게 형성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350원 돌파 이후에도 360원에 대한 사, 저항은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어, 현재 상황은 객관적으로는 상당히 안 좋습니다.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조금 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웃음> 일봉 차트에서 보게 되면은 일단 이 기준선의 모양이 상당히 안 좋죠. 기준선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 6 개봉 어, 사이에 중간값인데 지금은 26일 동안의 중간값이죠 26일 동안의 중간값이 계속해서 어, 아래로 향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것은 중기 이동평균선이랑 마찬가지인데 추세를 나타내는 이 중기 이동평균선 그 기준선이 이렇게 고개를 강하게 아래로 향한다는 것 자체가 어, 지금 중장기적인 추세가 상당히 안 좋다 어, 하락 추세가 아주 강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런 거를 조금은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후행 스펜은 구름대 사이에 갇혀 있죠. 그래서 어, 350원을 넘는 것은 결국 후행 스펜이 일본의 구름대를 어, 돌파하느냐 못 넘느냐, 돌파하느냐 아니면 돌파하지 못하느냐 이거에 어, 대한 기준이 350원 선이다. 그래서 어, 후일봉 일본, 일본 후행 스펜과 구름대 이 사이에서도 350원 선의 중요성을 알 수가 있습니다. <웃음> 자 그리고 가장 어, 조금 우려됐던 부분 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자 가장 우려했던 부분은 바로 볼린저 밴드입니다. 볼린저 밴드. 자 볼린저 밴드 같은 경우는 변동성을 나타내는 지표이긴 한데 음, 이렇게 상단선과 하단선이 있습니다. 상단선과 하단선. 이 중심선은 20일 동안의 이동 평균선인데 저는 지금 26으로 26으로 어, 커스터마이징을 했습니다. 그래서 26ma의 표준편차 곱하기 2에 대한 값을 위아래로 이렇게 선으로 나눠 놓은 것을 볼린저밴드고 지금 위, 위아래 위 선들이 각각의 이 평균 선 기간 동안에 어? 그 최대한의 상단 상한선과 하한선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상단선의 저항을 받고, 다시 하단선의 지지를 받고, 중심선에 위치를 해 있다가, 아래로 내다 내려, 꽂은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지지와 저항 관계뿐만 아니라, 볼링저 밴드에서 알수 있는, 중요한 요소 하나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변동성을 알수 있습니다. 변동성. 그래서, 요 상단선과 하단선이 이렇게 맞닿게 되면, 그니까 스퀴즈라고 하는데, 상단선과 하단선이 맞닿게 되면은 이렇게 어, 우리가 흔히 다이버전스와 어, 컨버전스와 다이버전스가 만들어지듯이 이렇게 상하단선의 스퀴즈가 만들어지고 다시 위아래로 벌어지면서 어, 큰 변동성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렇게 요, 요 지점도 마찬가지고 이런 지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상단선과 하단선의 스퀴즈가 아주 강하게 발생을 하고 있는 어, 상황입니다. 아주 강하게 발생을, 발생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 큰 변동성에 상당히 주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위로 가는 변동성일지 아래로 가는 변동성일지는 아직까지는 조금 불분명하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가격 기준으로 어, 350원 돌파 아니면은 이후에 350원 저항 벗고 다시 340원으로 가는지 근데 340원으로 가게 되면은 여기에서 변동성이 이미 발이, 발현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어, 발현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음복이 좀 크게 나오지 않을까 만약에 아래로 가게 되면 320원까지 어 그냥 한 번에 이런 식으로 음봉을한 번에 만들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어 다행히 위로 가게 된다면 350원 돌파 후에 360원까지 돌파하고 어 이후에 어 본격적으로 음봉을 그리게 됐던 380원 380원 선까지도 어 이렇게 한 번에 큰 변동성으로 어 가격을 회복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이 수렴 채널을 잠시 이탈한 후에 다시 어 안으로 어, 들어오는 그러한 모습을 조금은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각각의 지표를 통해서 리플 어, 단기 흐름 어, 분석을 해봤는데요 어, 지금 비트코인 자체가 상당히 불안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어, 계속해서 고점을 높이면서 어 조정이 올것 같으면서도 오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어, 상당히 큰 변동성으로 이제 어, 급격한 음봉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를 하기, 하고 있기 때문에 어, 대형에 가장 큰 주의를 기울여야 할것 같고요 어, 아까 말씀드렸던 가격 350원 그리고 340원 320원 음, 요 가격들의 조금 움직임에 어, 초점을 맞춰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변동성, 어, 변동성이 크게 나타날 것이라는 것도 상당히 주의를 해야 될것 같고요 자 그럼 오늘 리플 분석은 여기까지 하고 어, 궁금하신 점,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두시면 은 어, 제가 친절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